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너무 큰 목소리를 갖고 있으면 듣기 싫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개미만한 경우에는 뭐라고? 뭐라고 힘들다고? 우리는 상황과 장소에 맞는 목소리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큰 목소리를 갖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면 이것만 기억해보세요. 배에 힘을 주자. 배에 힘을 준다는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곳에 힘을 준다는 의미가 될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기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목소리도 촥. 영끌하자! 네,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은데 어떻게 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면 정말 정말 소리를 내가 낼수 있는 손끝 발끝에서부터 모든 기를 다 모아서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한번 동작을 취해 보세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까지 끌어 모으는 것인데요 영혼까지 끌어 모으기 위해서 하는 나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고 이것이 바로 커다란 소리를 만드는 첫 번째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목에 힘을 풀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건데요 목에 힘을 주면 보통 볼륨이 커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반대로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목소리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근육에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정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저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고 있는 목소리예요. 호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호흡이 오가는 통로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오갈 수 있는 통로도 조여지게 되고 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 메인 진동 포인트에도 힘이 들어가서 커다란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목소리에 힘을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목소리를 낮게 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한번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번 크게 목소리를 낸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목소리를 한번 크게 냈더라도 다시 작아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내라고 해도 바로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큰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낸 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동요 부르기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목소리랑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살짝 다르거든요 그런데 동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목소리 그대로 정말 꾸밈없이 쫙 불러 내려가는 그 목소리가 우리가 말할 때 목소리의 발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을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요를 부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나... 끝까지만 부를게요. <웃음>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동요를 부르게 되면 우선은 일단 큰 소리로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가득 들이마시고 나서 일정 시간 버텨 줘야 합니다. 나무야 나무 야 이렇게 부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큰 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말하는 연습에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하는 원고를 읽는 것인데요 우리 예전에는 웅변 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연설을 할 일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생들이 사람들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설문을 따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큰 소리로 일정 볼륨을 유지한 채로 누군가의 마음에 호소하는 호소문을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예문으로는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연설문을 들고 왔습니다. 메뉴를 위해 먹고 자고 뛰어라.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메뉴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클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클럽의 승리 심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치어리더가 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이 클럽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클럽을 위해 먹고 자고 싸워야 합니다. 경기를 하든 안 하든 동료를 응원할 필요가 있고 메뉴를 위해 100%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기로 온 것일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는 놀라운 선수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팬들은 응원해 줄 것이고 저는 단지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은퇴했을 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위닝 멘탈리티는 남아 축구를 지배할 것입니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경기장 위에 둘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우선은 만들어줘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정말로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영혼까지 영끌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목소리가 좀 작다, 내가 자꾸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방법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목소리를 크게 내보면 생각보다 두 번, 세 번째는 좀더 쉽게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자신 있게 소리도 크게 질러 보시고 아 내가 낼수 있는 큰 소리가 이런 소리였구나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진짜 크게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